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 9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김상돈 시장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.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의왕역 포일어울림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. 곧 준공될 포일어울림센터 많은 관심 부탁해요. 마을내 타임빌라스가 의왕시에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, 교통대책 등 현장점검을 실시 이번 주말엔 다함께 타임빌라스 어떠세요? 의왕시가 추석을 맞아 골목상권을 찾았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내 점포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 끝까지 파이팅!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.